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민정힐링TV 인사드립니다. 네, 어, 제가 오늘은 요가 매트가 아니고요. 이 트레드밀 위에서 이렇게 걷고 있죠? 네, 지금, 어, 얘는요, 러닝머신이 아니고 워킹머신이에요. 네, 시속 6km까지 이제, 어, 유산소 운동 할수 있는 도구고요 네, 저도, 어, 시내만 지금 계속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스트레스 쌓이고 이래서 지 유산소 운동을 하려고 지 오늘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또 올해 이제 10월에는 마라톤 대회에 아직 풀코스는 아니고요 10km 더 도전하려면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살이 찔 때도 있거든요 좀 건강관리와 또 체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좀 도전해 보려고 하고요 또늘신뢰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음, 생활들이 너무 단조롭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 있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이번에는 어, 작년에 사실 신청해놓고 너무 바빠서 가질 못했는데 올해는 꼭 네, 도전해서 끝까지 완주해볼게요. 네. 그리고 요즘에 어, 승모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상부 승모근, 중부 승모근 이렇게 운동하는 모습 보여드렸었죠. 네. 오늘 이 승모근에 대해서 꼭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요즘에 지금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덥죠. 네. 밖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을 더워서 고생하시지만. 반대로 안에서 늘 실내에서만 일하시는 분들은 에어컨을 항상 켜놓은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없대요 오히려 춥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죠 네, 한 여름에 오히려 한기를 더 많이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 한약에서는 이 한기를 많이 맞게 되면 네. 우리 위치에서 이 목뼈 7번, 경추 7번 이 위치를 통해서 한기가 이렇게 척추를 따라서 방광경락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기도 걸리게 되고요 또어깨하고 목, 등이 잘 움직이지 못하고 늘 고정된 자세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쪽금 많이 뻐근하시죠 그리고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면 은 우리 몸의 근육에서는 근육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열을 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움직이지 못하는 근육은 열도 잘 내지 못해요 그러면 차가워지겠죠 차가워지는 부분에는 무엇이 쌓일까요? 네. 지방, 지방. 네. 지방이 많이 두껍게 쌓이면서 이 목뼈 끝나는 부분에 아래쪽이 마치 이렇게 버섯이 볼룩하게 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버섯 주부분으로 뒷목이 변형이 되면서 등도 더 구부정해지고, 목과 어깨의 질환이 더 심해지고, 라운드 숄더, 네, 구분 좀다 같은 현상이죠.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승모근에서 첫 번째 기능이 이제 어깨하고 목에서 그리고 등에서 자세를 유지해 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열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감지를 하면서 특히 우리가 추위를 느꼈을 때 승모근은 많이 굳어지면서 힘들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여름에 늘에어컨을 세는 곳에서 일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요 어, 제가 지금 추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가디건을 꼭 준비해주세요 네, 위에 아주 얇은 것들 이렇게 뒷목과 어, 등 부분에 한기가 어, 타고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옷을 얇은 하나 더 걸쳐 입어주시고요 네, 이게좀 귀찮아요 그러면 목에 스카프라도 둘러주세요 이렇게 간단한 얇은 가디건이 있죠? 이렇게 해서 네, 뒤 일단 목과 등 부분 여기를 가려주시면 좋겠죠? 네, 이거 너무 답답해서 싫어요 그런 분들은 네 요렇게 목, 어깨등 쪽가려주있면스카프라도 해주세요 네. 그리고 자, 입이 되게 한기가 많이 들었어요 네, 약간 냉방병 증상이 나타난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아까 경추 7번 목표 7번째는 대추열이라고 있다고 랬죠그 네,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위, 아래, 좌우, 에 사방에 이렇게 파스를 열이 나는 파스를 2cm 크기로 잘라서 붙여주세요 어, 이거는 민간에서 하는 은 굉장히 비법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대추열 주변에 한기가 들어오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네, 여름인데도 찬 바람에 컨디션이 좋지 않은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하나의 팁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도 지금 더운 여름이지만 각자 나름대로 건강을 위한 목표를 한 가지 정하시고요. 꾸준히 좀 실천해 주시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을 때좀더 건강한 자신을 만날 수 있겠죠? 네, 오늘 또 건강하시고요. 뭔가 한 가지는 내 건강을 위해서 시도해보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 민힐! 추천영상 보시려면 이쪽을 누르시고 아래에 구독버튼 눌러서 구독 부탁드릴게요. 아참 종모양 버튼 누르시면 초신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